가나안 땅을 정, 정탐했을 때에도 이제 그열 명의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와서 전 군중을 회동을 해가지고 아, 선동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제 저들이 이제 그 탐지한 날 수대로. 어, 이제 심판을 하시고, 이제 약속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합니다.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, 저항하고 반항하는 자들은 징계하시면서, 그 택하신 자들에게 계속 어, 오래 참으시고,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. 하나님 나, 그러니까 사실은 이 후대 사람들에게 아, 이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. 이것은 그뭐 이스라엘 후대뿐만이 아니고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경고로 연계돼서 나타납니다.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. 그 고린도, 고린도서에도 나오고. 그러니까, 이스라엘은 그냥 단지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언약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부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쓰셔서 계속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. <웃음>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오히려 인간들이 보기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아무튼 이 민수기 23장의 내용은 그 이제 그 광야에서 온갖 갈팡질팡 이제 죽기 위한 삶을 살다가 모압 평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아 일이 됩니다. 그 그러면 일단은 요약